머리를 감을 때 혹은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 5만에서 7만개의 머리카락이 있고 하루에 50가닥에서 70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탈모비 탈모이기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나 머리카락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머리를 꼭 감으셔야 합니다. 또한 탈모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를 자주 감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동안 쌓인 오염물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어도 반드시 머리를 감는 것은 중요하고 땀을 흘리는 격한 운동을 한 후에도 반드시 머리를 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분비물이 많은 지성두피에는 세정력이 높은 것이 좋고 건성일 경우에는 반대로 세정력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